난 언제 들어왔을까요? 들어오긴 했나? 그래서 <웃음> 총을 마구 쏘고 싶다 지금. 총이 총을 얻으려면 거기를 가야 하는데. 어 여기 있는 무전기 부숴봐야겠다. 아, 부수시마다 나돌아야 부셨다. 안돼. 주변에 부술수 있는 건다 부셔봐야 된다. 당신은 어디 있죠? 아 어, 나, 밖에서 나무 캐고 있다. 나무. 니는 나무 주워가지고, 뭐,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들어라. 그럴까? 나도 나무 뵐까? 아니, 플랫폼 만들려고. 하고. 나무 부터 만들어야지. <웃음> 너 입구에다가. 내가 많이 뱉다 이미. 세 구루는 뱉다네 구루 뱄다. 야니 네 잔잡해고 있는 거 보인다 어무너졌다 무너졌다 부... 어 아, 나 공간이 없다 아, 없다 음식을 좀먹어 나도 거. 공간 없다 나도 공간 없다 근데 배가 고프다 야 여기 주변에 시앗 만들어서 다 씨먹 보자 그냥 시앗 만들 수 있는 거 시야 시앗난 없다 시앗 만들 수 있는 거 없다 대신 연막탑이 있다. <웃음> 그런 막, 그런... 아 여기 있네. 잠만. 쥐뻘건색이다, 무려. 아, 얘도. 나중에 우리 시, 우리 그거 만들었던 거 찾으러 갈래? 뭐 아, 그거. 어. 이동수도 뭐 확실하게 발향 확보되면 가자. 그래? 야, 니 네. 와, 파밍 만렙이라고 했나? 자라는 정도가 26%에서 시작한다. 25. 26인데? 아그거 자라서 그렇다. 2 6니까 자랐어. 심은 직후에 바로 자랐다 뜻이잖아, 그럼. 그래? 음. 아 25% 시작니다 나는 쿠쿡어 올릴까? <웃음> 요리로 올릴까? 나나다 찍어놨다. 거의다. 나는 그렇게 막 경험치가 넘치지 않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 너무 많이 잡았다 빨리 상자를 만들어야지 뭐 템을 좀 넣고 그럴 텐데 먹을 수 있는 템다 먹자 야, 여기 옆에 노란색 지역 있다 여기 풍지 응. 여기에다가 집 짓자 여기에다가 응. 어. 일 있다나... 도로도 바로 앞이니까 편하지 아 여기 화분도 있긴 한데 화분 여기서 살 거니까 저 앞에 놔두자 여기 화분... 화분에 토마토를 심자 비켜봐봐 비켜다 바보에는 쓸모있는걸 뭐 심어 야 한다. 토마토가 제일 나은 것 같다. 감자도 심자. 야 아니 이따 헤드랜트못터 끄지. 배터리가 된다 그거 아깝게. 100%다. 전혀 아깝지가 않은 데아야 그치. 합작권 있다 얘가 진압 샷건 누구... 음, 내가 타는네발짜리 하나 가지고 있거든? 응. 어, 난 치즈가 도대체 몇개 있는 거야? 나는 <웃음> 마스터 키가 있다 정화의 약은 아껴 써야 돼 <웃음> 나는 이게 있다, 마스터 키 샷건 근저 미력 하다는지강이라고알려져있는 <웃음> 탄약만 많다면 충분히 사기성이트는 물건이다 네, 일단 땅빵을 물론 땅빵을 탄약이 있다면 있겠다. 말이지 야저 밑동 없는 밑동만 남아있는거 저거 내가 캔거다 네개인총네개 뱉다 저쪽에 그거 해서 랩작을 해라 아 그렇네 그런 방법이 그럼 나무를 좀 실컷해야겠군 <웃음> 스테미너 100% 가지고 하나는 부술 수 있거든. 확실하게. 근데 이 나무가 비교적 큰데도 불구하고 경험치를 6 정도밖에 안 주니까. 스테미너를 0으로 만들면 하나가 나오 넘어진다. 아... 스테미너 찬송 좀더 업그레 해놓을걸 그랬다 어 잠깐만 아 니네 학교 부럽다 우리 학교는 도대체 왜 그렇게 오라는 건지 모르겠다 좀 째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왜 그르... 원래 그랬다 음. 나무를 두 그루, 나무를 세그 나무를 다 두고 잠깐만 배고픔 늦게 달는 게 뭐지? 배고프 서바이벌 늦게 달는 거임 이게? 응 아니, 아니. 서바이벌 찍었었는데 내가 죽었던 거? 근데 왜땅바닥이안 보이냐 나 내가 이거 하면서 죽었었나 한 번? 그건 아, 응. 물에 물. 이건 뭐지? 네. 네. 어 아, 아, 그래. 그게 없더라. 아, 야, 전기톱 충전하는 방법. <웃음> 철판 네 개다. 전기, 무슨 전기톱 충전함? 전기톱. 어, 철판 4개로 배터리 충전된다고? 음. 배터리를 안 쓰고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냐? 도대체. 근데 왜 여기 그게 없지? 땅바닥 만드는 게왜안 나와있냐? 톱하고 다 있지? 망치하고. 망치가 없어서 그런가? 아, 망치 있던데 뭐가, 뭐가 하나 없는 거 같은데, 나. 망치 있고. 도건이안 맞나? 아, 혹시 목수 레벨 같은 거 돌올린 거 아이가? 목수에왜 말만 랩 찍어놨다. 언제 찍었더도지나랩작존나 많이 했다. 언제요, 언제 오지. <웃음> 어이고아 근데 군부대 한번 들어가고 싶다. 역시 군용 칸창 그렇게 막 널리지 않으니까 무슨 픈 집을 만들어야 되는야집 만들. 땅바닥 만든 게왜안 보이지 갑자기? 어 그건 우리도 모른다 니 <웃음> 네 한번 잡아봐 이 뭐야? 난 아, 랩작교입니까 개선 개선 밥을 들고서 개선 개선 넉가레로 밀어. 됐나무꽃 어, 레벨 올리면은, 응. 나무 캘때 경험치도 더 많이 왔나? 아니, 나무 캔 속도가 빨라진다. 그냥 빨라지기 마라. 야, 님, 먹을 거 있나? 먹을 거. 먹안 먹을... 좋은 거 빼고는. 방금 다 먹었다. 어, 30% 남았다. 아 이거 단순히 공속이 빨라가지고 자클리고 캐는 게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웃음> 와 자클리고 캐니까 더 빠른데? 뭐지? 아 토치를 구해야 됐다. 토치. 토치는 그 상.. 토치는 못 만드나? 토치? 응 음. 어. 일단은 장판하고 상자 못 만드나 지금 상자는 만들 수 있다 어 그럼 상자라도 배치해가지고 텐 넣어둔 다음에 저희 사냥 좀 떠나야겠는데 잠깐만 이 도우를 해지기 전에 가야 할것 같은데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된다 나무 소나 많이 뱉는 데까지. 모닥불 만들어야 된다, 먼저. 락불. 랜덤 부스트 저거 쓸모없는 거지. 아니, 쓸모있다. 근데, 쓸모있는데, 는 도대체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설계도를만들어야 되나? 설계도, 가 있다고 여기에? 블루 여기에 설계도, 가있다 설계도, 적인데설 설계도, 설계도, 설계도, 설만도설 찍어놨냐? 뛰어야 되니계도쿠계도설계고 일단, 일단 나중에 들어가서 토치를 한두개 정도 찾아야 될것 같다 토치 일단 상자를 만듭시다 여러분 상자 없어요? 상자부터 만들자 그냥 내게 어 캠프파이어가 좋은것 남아의 다행점이라는 여기는 죽어도 템을 안 잇는다는 것이다 근데 이거 주로 이걸 들고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지? 음, 경찰용 무전기, 이거,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 경찰용 무전기. 경찰이 된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지. <웃음> 생각 이상은 쓸모 없다, 그러면. 그냥 간지. 젠장. 음, 저거, 원래, 저거 들고 있으면은, 다른 플레이하고 음성 통 운송통, 운송제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 그거 보니까 니네 자전거 어딨지? 내무리 네, 빠트렸대, 저분이 실수 아, 맞네 그럼 나는 직접 칼 들고 저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엑소사이즈, 말레의 힘을 보여주마 <웃음> 아마 한두 개 정도 들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들어가서 다 조절해, 좀 얻어야겠다 박스 역시 엑셀 엑스레... 어? 박스 만들었음 박스 박스 그러면 거다. 박스 하나도 많은 야 박스 하나는 쓰레기 하나는 거 하나는 내거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자 나무는 많으니까 만들 수 어... 있지 않나 역시 젠서 사이즈 말래 말레... 달리기 한 번을 왕복해버렸다. <웃음> 비도 세포대 아 만들었다. 근데 이제 밤 되네. 어 장판 만들었네. 비료 세포대 만들었다. 이 장판 만들었네. 레인저 매거진박스 맞나 이거 레인저 인간도 아니고 레인저 말이야 <웃음> 이건 나무상자에 쓸모없는거 넣을거임? 그럼 나한테 쓸모없는 망치하고 이걸 넣어야겠다 이건 메디키드 메디키드 들고 있어라 메디키드 상자에 너무 잃어버리진 않지 않나 보통 근데 이게 애조 탄약 박스는 없다는 놈이지 아 수가 없 음. 아 과자 좀 뜯어먹어야겠다 음료수 한잔 그리고 다시 텐 정리 시작한다 어. 맞다 야 혹시 모르니까 침대 깔아 놔침 응? 어. 혹시 여기 침대 깔아 지 여기다 침대 놔둬야지 아깐만 나무 몇 개만 더메고 어, 야, 나 침대 깔았는데 사라졌다. 창판에 깔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 텐트다. 뭐지? 침대 깔았는데 깔리지 않고. 어, 깔렸다. 아, 그래. 그리고 요. 폭발물도 넣는다. 폭발. 폭발물이다. 뭐야. 어째선지 이걸 때려버렸는데? 아... 이것도역시공용타 이네? 너무 슬모없다어게슬모게쓸모는거고 어느 게쓸모있는 어느 게니거게고 어느 게 니고, 오는 게 니고, 오는 게 니고, 오는 게깔고오 여기다 가자 아니 네. 들어가서 학살 좀 즐기고 올래 촬영 정리부터 하고자 드레싱 지금 밤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갑시다 그렇죠 아니 들어가서 일단 구해야 되는 게 토치다 소치는 바보차수리럭 같은데 있는거 아니냐 응응 음, 음. 그럼 그걸 구해서 와야된다 그래서 우리집 주변은 좀비 안오게 그거 깔자 신호기 깔자 오레이야그 <웃음> 목소리가 신호기를 깔아야된 신호기가 뭔데 좀비 안오게 하는거 일단 어, 나 고속도장 우리... 들어가고 있을게 어 이거 헤드랜턴 같은 거 뭐지 지하철인가 이맵이지 어, 거기 들어가면 얻을 수 있지 어 그런데 어, 이거 지하가 아니면 저기 채석장 어, 같은데 있는데 이 채석장이 지하나 채석장이나 어, 터널 같은 데가 위에. 가면 위에 있네 어? 위에 있네 라임스톤 거리 채석장이네 어. 거기서 얻을 수 있다 안 아, 그러면 그냥 집에 떨어져 있거나 저기 딱 낸다 오케이 아 근데 빨리 밀리터리 베이스가 가지고 좀 탄, 탄약을 얻고 싶다 여기 지금 그건 좀 이따가서 <웃음> 이따 근데 일단 토치가 먼저다 토치가 있어야지 못한 거 수리를 는 걸. <웃음> 나는 스태미너 100%를 다 쓰자마자 여기 일기... 무속도로 끝나는지 정답. 난 없다. 그거,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토치랑 가스팬. 어? 기름통. 아. 니가 뭐 후렴팬 소리가 안 들린 거 없지? 여기 있는데, 뒤에 있다. 소방도끼 하나 더 나왔다. 오이씨 우와 왈왈이다 도망간다 <웃음> 죽은 것 같은데 왈왈이 아어 왈왈이 니가 죽인 거 같다 방금 그거 신도 탁팀 어 맞네 의약품을 살짝 또 털어볼까요? 맞줄? 맞줄? 향피였다 내가 나중에 습니다 어? 애들 죽이고 향 응. 피웠다 향을 피우냐. 진호판 스틱, 그게 어그로 끈 놈이지. 응. 아, 대사장 가지고 어, 디 드레싱을 한 번에 깔고. 음, 저 부목을 사번에 깔고. 어? 무언가 약물을 얻었다. 그, 어, 예, 약품 좀 많이 얻더라 의료 텐트에서. 음, 뭐, 가능한데, 딱 들어갈 것데이차피그 안에 투명 좀비 있 의료 텐트 안에. 투명이 있다고? 응. 뭐. 투명은 안 보였는데, 지금까지. 내가 죽일 거니까. 긴 새끼는 있다. 하지만, 긴 새끼는 있다. 대가리 화살 꽂고 시작해야지, 이 새끼. 죽였다. 밧줄을 꽂고 해. 비로 만들어야 돼. 그건 너도 알고 있다. 밧줄은 꼭. 아, 진짜 기는 새끼들 좀 꺼져라. 근데 우리 일순이는 그거다. 도치랑 가스톱. <웃음> 네가 어그로 끄는 사이 약품을 또, 씨, 깜짝이야. 빠져, 꺼라. 도망해줍니다. <웃음> 오, 주목이다. 퓨 프리키... 어, 미딩, 메디키. 퓨리피케이션 음. 태블릿도 오더라 정하역. 어, 그거, 그거 하나 얻은 것 같은데. 응, 음. 이거는 나중에 서도 갈때 쓰는 거다. 양그물 그 갈아엎을 때 쓴다. 이거 응. 생수 같은 거 거의 다 소방 도끼가 왜 저기 있다고? 말해. 내가 죽여서 소방 도끼 써라. 소방 도다 없다. 말해? 안야어보나 어벤져? 어, 베저, 그만 나와라. 폭발물이다. <웃음> 밀리터리 나이프, 아, 나이프구나. 이 새끼 봐라. 피가 없다. 약품을 먹어야겠어. 약품. 비타민 좀 묻다. 정화제, 정화제 통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웃음> 정화지 먹으면 니네 아마 그거 개 올라갈 거, 방사능 수치. 뭘 떨어지는 거 아니? 다행히 그 놈이 없어서 다행이다, 여기. 뭐? 어, 데저트 팔콘이다. 주워. 오, 데저트 팔콘. 몸이다. 근데 공간이 없군요. 이제 살짝 해야겠다. 주워놓다1 1알어다 썼으니까 공간 나겠지 이제 어, 거미줄도 이상하게 깔아놨다 젬저트 팔콘을 주었습니다 범위주 후리면 뭐 나오나? 아, 안 나오네 업! 어? 이유리 예스 킹크막이 쫓았다 업분융력이 나온 것도 내려갑시다 토마토 18% 치즈 100%? 나이스 음, 그냥 뭐가 없다 이거. 포테이토 100% 좋았네 나이프 꺼지고. 40% 초코바 66% 아, 떠 있다, 여기. 지금 뜯어 먹어야겠다. 초코바 지금 뜯어야 한다. 배가 고프다. 이집 방법 좋은데 어디 갔니? 소독해서 물어라. 응? 소독해서 물어라. 맛있는 건, 맛있는 건 소독이 되는데, 안 맛있는 건 소독 안 된다, 얘가. 마시는 거. 마시는 건 마소독된다. 그리고, 아이고. 그런데 함부로 쓰면 아깝다, 우리. 어떻게 하더라, 그거. 안 먹는 거. 소독할 수 있을 건데. 먹고, 자기 자신을 소독해라, 그냥. 말이가 여기. 어디? 아, 역시 화살은 너무 좋아요. <웃음> 심지어 무쇠 화살이 거는 그냥 헛수리가 가능하다 철판 안나로나 페인트 볼총을 얻어서 이제 쓸수 있게 되었다 오, 오, 밀리터리 총알 상자 었었 오, 오, 그건 꼭 있어야 한다 열발 <웃음> 열발. 열발 있다 이거는 그거는 무조건 기부로 갖고 와라. 응. 잘 챙겨놨어. 잘 챙겼다. 그래 이 도우는 모아서 피자나 만들어 먹자. <웃음> 도우도 있나? 응. 근데 그러려면 동물 사냥을 해야 되는데. 동물 사냥을 왜 함? 고기 얻어야 되거든. 아. 왜나 귀찮을 거같다 그러려면. 그 피자 안 먹기 힘들다. 아이씨, 왈월리 왜, 왜 나치나, 시골이. 여기를 다했고 어, 밀리터리 찬약상자다. 나이스. 아주 나이스. 밀리터리 찬약상자 무려 30발 차리를 주었다. 뭐야? 어벤져 메보진 좀 나중에 줄자 많이 없어 토치를 주세요 이놈들아 토치를 해달라고 이 새끼들 토치를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내가 더 빠르지 토치 헐써 있지 헐써 있 월바리가 안 고는 곳에서 오랜만에 메디킷을 써자 자리 차지 농심해논 네 칸이나 먹는다 하나 <웃음> 메디킷 혼자 네 칸이나 먹어요 네칸네칸 이곱하기 네 칸. 2는4 야또 폭발물이 다뭐 이리 많냐 <웃음> 마실 거한잔 때리고 나 지금 음식 좀 먹고 안티바이오스 이거 뭐지? 오검강치가다 올라갔어요 그거 하, 항생제 안티바이러스난 아, 백신이 있긴 한데, 이거 나중에 뭐 만들어야 되니까 안 쓰고 있다. 백신은 아깝지. 응. 효과도 좋다, 심지어. 응. 아 잠깐만, 이거 안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못 먹다, 이미. 아, 진짜, 연료통 항, 한... 아, 그래. 야, 그러고 보니까 연료통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가스 캔, 괜... 어째 만들더라? 일단 약품부터 뒤져야겠다. 정안 되면 검색이라도 하면 되지. 여기가 저희 들어가지 이마트. 그건 따로 따로 어딘가에 길이 있을 거야 아마. 아 어, 여기 있네. 길 찾아. 찾았... 군용, 탄약, 또 있다. 마트, 침입. 맞나? 여기. 토치를 만들려면은 철판 두 개에다가 나무 쪼가리 네 개를 모으세요. 아, 항생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쓰기가 너무 어렵워 아 토치 하나 있어야지 뭐든 만들텐데 첫 4개가 조갈루프 하나 나오네. 음. 멋진데 아 이거 기름통이건 만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뭔가 가스캐는 쪼아야 될걸? 아 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만드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만드는 거어벤져나더 응. 있다 근데 나는 100% 짜리가있기 때문에 버리겠다 <웃음> 곤용칼 만드는 거눈용칼 더럽게 많이 들거든 머야 여기 약간 오싹하다 니간들니 <웃음> 난 지금 트럭 하나 훔쳐가지고 빠져나가고 있거든. 와빠져나왔다 아, <웃음> 고속도로로 올라왔다. 여기 막, 피로 뭐, 벽에다 피로 뭐, 글, 뭐 글자 써놔가지고. 이쪽 지역 그거 아마 헬프라든가 그런 게 아니다. 아니다. 뭐라 이렇게 했는지 볼게. 야, 여기에 우주우주선 발사기지도 있었냐? The 케이 n d i c a t e s here. 아, 신디케이트는 밀리터리 베이스 저거? 저거 타고 빠져나가면 안 되나? <웃음> 난 지금 집 b 7로 돌아왔다 오한마또 있다 여기 오함마 오함마 참 질리지도 않고 맨날 나오네 어 여기 뭐 쪽지가 발견됐다 몰라 뭔데 관심 없어 <웃음> 관심 없어 <웃음> 아 맛있게 부족하다 근데 저더 신디케이트 워즈 희열의 의미는 뭘까요? 신디케이트가 초체뭐는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잖아 나 기억이 안 난다 약간 기괴한 느낌이 나는 곳이다 바로 옆에 있는 캠프장 저거 한번 살짝 가서 털어볼까? 어? 낮인데 이제 밀팀 리 한번 가볼래? 가보자 밀팀 근데 맛있고 좀 있나? 먹을 거 같군 그게 있어야 지나갈 수 있어 먹을 거 있긴 한데 외국 텐덤이 한번쌀 하고 가야지 아 진짜 폭발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버렸어 3개 나올 누가 3개나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냐 겁다. 폭발물이 세개나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연하 <웃음> 씨알 <웃음> 있는데 네가 와서 심어야 하는 거 아니? 그럴까? 어 네가 심는 게더 효율 좋이가 그리고 수확할 수 있는 놈 벌써 생겼다. 그, 난또나라 내가 비료 뿌려서 그런 건데. 일부러 나또나 아. 그런 거고. 응. 나도 비료 하나만 할수 있거든. 비료를 뿌려봐봐. 어, 스칼라. 원총이지. 어, 지시 곱등곱등. 음식이 상당히 많다 여기 당근 또 옥수수 감자도 있... 아 있네 주스네 어? 차수리하는데 찾았다 뒤져봅시다 뭐가 없다 어, 오늘 밤에 좀비를 사냥하는 거는 좀더경치를 주나? 응. 어. 자기 아, 안 주나. 보름달 빼고? 이 컨테이너 박스 다 뒤져봤나? 어거기까지는안 갔는데. 아, 이 컨테이너 박스에 살걸 그냥. 3층 집인데. 컨테이너 박스에 있어. 응. 음. <웃음> 귀는 놈이다. 거기 안에 좀비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근데. 페인트 볼건, 메인트 볼. 어벤져. 메리키 쪽의 효과가 뭘까요? 고이렇꽉워줘 오우. 어. 와, 여기 불 좀비다. 염산도 있고, 다 있다, 뭔지 아는 거. 미친. 아야.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끈이 어벤져가 큰것 같아. 반대편 고속국도로 나왔다. 안대로 나왔나? 고... 도로가 파손돼 있다. 오, 데조트 팔콘 이거 센 거? 응. 음. 일곱 발 밖에 못 먹으니까 센거 같고. 불좀 길게 걸어가야 되네. 어, 데조트 팔콘은 또, 데조트 팔콘 매그진이 따로 있네. 시벌. 시벌급. 그 내놓으라고. 매질하고 100% 팔콘. 아, 호카운드. 크 코카운드좀안 나와주나, 이거, 모르겠네. 이 밀리털 탄약박스 있다고 했지. 젠저트 팔꾼. 아, 그래. 잠, 잠금 여기 넣어놔야겠다. 내로루는 여기다 넣어졌지 어 뭐야 누가 아크 서바이벌을 겪다 마이크 어이쿠 나 죽는다 내 자전거가 있는 강이다 <웃음> 자전거가 있는 <웃음> 아 그는 가셨습니다 못 구한다 저건 다시 아, 아 진짜 아까부도왜 이래 조금만 조금만 이거 하면 이거 애가 팬다 저거든 근데 이거 가스토치를 만들었는데 가스 네가 찾아본 그 토치는 그건 것 같다 골절이다 나아 마실 거같다 왔네 뽀사서 다 갈자 왜 가는데 상자에 당근, 당근 씨앗 두개 넣어놨다 음, 뭔가 만든 소리가 들린다 두 번째 상자 안에 있다 100% 감자가 되었다. 10% 감자. 아니 그진그큰 사건 있다. 지남유 사건인가? 응. 음. 그거 떠고 봐봐 내가 탄약이 있는 것 같거든. 100% 감자 두 개가 재배되었습니다. 오 좋군요. 불려야죠. 근데 100%를 깨도 씨앗이 두개 나오진 않는다니까 100%인데 두, 씨앗 두 개로 만들지 뭐두 배로 불리자 울어지면 비료 혹시 파밍 스킨을 농장 스킬 끼우면 그런 게 되나? 혹시 끊고 있가도 나는 100%짜리 감자가 있는데 그거를 까도안 나오거든, 두 개짜리로는. 두 개로 나오는데, 상추도. 아닌데, 나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포테이토 넵. 하나, 포테이토, 시드 하나, 이렇게 나오고. 나는 작물로 두개 나온다. 부럽다. 아무래도 그게 그 농장 스킬 그거인 것 같다. 상추 하나씩 먹자. 토마토 주웠다. 상추다. 야그 지난년 샷건 줘 봐봐. 여기다 탄약을 없어. 100%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샷건은 저장해두자. 그거는 새로 얻은 이 총을 써봐야겠어. 새로 운것이 있나? 이거 <웃음> 파랑색인데 뭐지 이거니? 아 나도 그거 있다 이건... 그건 밀리터리 박스 밀리터리 탄약하고 보완된다 탄약이 없다 그리고 몇 개를 갈아야 될것 같다 야 혹시 이거 탄약 썼냐? 아니 아몇발 썼다 저번에 몇발썼몇우쉣몇발 발... 어? 뭐 썼냐? 내가 봤을땐 네발있었거든두발 네. 썼고 아마 근데 근데 이 폭동 지나셨건 이거는 왜 안될까 왜 탈약 보충이 안될까 뭘 못쓰는데 이렇게 해자 12게이지 쉘 12게이지 쉘은 무조건 이거 어? 짝콘셀들은 안 먹거든. 어? 테이프 가지고 있는데 나두 개만 둬 여기 하나 있다 상자 안에 넣어놨다 왠줄 왜? 어디 있을 때 아, 생겼나? 테이프 두 개로 가스캔 만들 수 있다 가스캔이 되나? 응 나무로 된 거? 응아 음. 내가 말했다 이거 만들 수 있다고 됐다 방금 봤다 잼동 진학용 시건 근데 나는 일단 몇 개를 좀 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전기톱을 수리하겠다. 나는 수리할 건 딱히 없다. 이거 석궁이고 수리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못할 거고. 전기톱을 수리했다. 잼조트팔콘 그거 도시로 가가지고, 기름통에서 기름, 기름 뜯어오면 된다, 니까 음. 그럼 타고 갈수 있다. 이거 타고 갔다 올게. 옥동 진학용 샷건. 런드 포스. 와. 마스터 키. 나 그거 될뻔 했다. 또 강물에 빠질다너 어디 을뻔 했나? 강물에 빠 <웃음> 아, 조심하세요. 이제 마음껏 써도 되겠다, 야. 마음껏 써도 되겠다, 전기톱을. 마음껏은 아니지. 근데 그 기름통 있다, 이가 응. 기름 그게 자이언스폰이 되나, 이거? 응. 음, 그냥 가스캔이라고. 빨간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빨간. 그, 기름을 뜯는다, 이가 어디 시설에서. 음. 그러면 그 시설에서 기름이 다시 채워짐? 그건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어디서 뜯는지 기억한 다음에 확인하면 되지 않나. 밖엔.. 어딘지는 알긴 한다 어? 뭐 타고 갔녀 걸어 트럭도 안 타고 걸어 아 걸어서 들어갔어시 뭐, 트럭에다가 넣을 거냐아경찰차에다 넣을 거니 거냐. 아, 나 테이프 하러 갔다 지금 응?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를 달라고 이금이 머리를 갈아 버릴 거야 가스캔 찾았다 감자칩 먹을 것좀 많이 주고 온나 기왕이면 요런 도수가 있겠지 건방진 녀석 내가 지금 뻗은 트럭을 뒤로 몰고 있거든 진으로 몰고 있거든 여기서 탈차만 하나만 골라봐봐 지금 트럭을 뒤로 몰고 가고 있다는 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디 나온 것 같은데 어디 나왔니 뺀나 가까이까지 보고 왔다 보게이를 주었다 보게이. 게이 이제 걸로. 또로뭐 하냐 그 글쎄. 아야. 와골좀 아, 났어. 좀반했다고좀너한데 <웃음> <건데>. 아야. <웃음> 어 야. 풀을 주웠어. 출혈인데 감기야 어? 어땠다. 출혈을 자연 회복시켰다. 안 돼. 너아아 아이고야. 난 다시금 손 쪼가리를 뜯으려고 떠나다니고. 테이프를 구해야 되는데 공사장에도 없으니 천천, 천천, 천천, 천천, 천천, 천천, 천천, 천천, 천천, 천천, 다 있다.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는 취급 안 합니다. 오 오벤져야 참. 오벤져하고 밀리터리 나이프 존나라자 그러면. 오야 타이어 높다. 타이어. <웃음> 타이어다. 오 철판이다. 대놓고 타이어로도 좀몰랐지 맞다 여기 공사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좀 뜯으면 되겠는데 어, 나 벽돌 같은 거 벽돌이나, 벽돌이나 못이나 뭐 그런 거 자주 다 여기는 애초에 는게 그거 맞다 여기 바리 게이트 위에다 있 지금 와이어 같은 거 역시 대도시는 이래서 변합니다 이러한 건이 시간에 섰다 있어요 아, 베를린 근데 밖으로 못 나가고 있다 지금 방금 난 네가 밑에서 움직이는 거 봤거든 음난 네가 본다 아 안녕. 잠깐만, 야, 베를린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내 떠온나? 고속도로 타고 걸어가면 되지. 야, 길어. 은 떠온나? 너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나무 캐야 되는데. 편한 기 만들려면 사다리 같은 거 따로 만들지 응, 음, 아니면 뭐 플랫폼 주가로 만들어서 배치하든가. 안전하게 왔다. 안 돼. 차는 저 고속도로 앞에 대놨는데. 괜찮다. 여기 가스를 먹고 가야지. 그래도. 몇 개를 갈아버립시다. 아 맞다. 고절이서못 뛰지. 에라이. 이렇게 회복도 할게없어야겠대아또 골절. 씨. 발 말이야. <웃음> 진짜. 처음이다. 야, 이거 좀. 뭔데, 게일로나? 뭘? 총알 상자. 어, 내가 들게. 어딨냐? 여기. 여기야? 응. 보자. 가스. 리터리 상자가 많군. <웃음> 가스. 상자도 매다 먹은 다음에 그걸 합해야겠네아 아, 아이템을 정리 중입니다 내레신모는 없습니다 아, 탄약상자 다시 오? 되는데. 혹시 타이어 먹을 수 있나 <웃음> 타이어, 아니 아직 안된다 아풀 필요하나 혹시 음? 풀은 필요하나 풀 하나 가지고 있다 만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연료 탱크. 일단 하나 떠오자. 여기서 음식도 들고 가자, 그 김에. 어, 여기 없데새차장 있는데, 뒤에. 사장. 네? <웃음> 이. <웃음> 엄마 배고픈 게 너무 너무 심하게 다아있는데 대학살이 일어났대 여기서 누가 매거진 꺼져라 아 쓸모없어 일단 비상식량용 토마토를 뜯어먹어야겠다 역시 많이 채워주는구먼 어, 가스케 여기 있었네? 가스... 어, 제라. 어, 있었나? 있었나? 어, 깨면 좋지. 면 좋지. 야, 나도 하나 좀 들자. <웃음> 아, 잠깐만. 근데 가스케이또 있을 줄은 몰랐다. 음식 털고 이렇게 아, 주고 깜짝이야. 야, 여기 오프로드 차량. <웃음> 어, 타이어 없는데 타이어가 나한테 하나 있다. <웃음> 오프로드 차량이 있네 이게 뭐지? 어? 잠만 야야야야야야야 왜? 토치 주웠다 잘했어 그거 챙겨 어 근데 대신 타이어 하나 를 버렸거든 여 배터리도 있다 차량 배터리 타이어는 필요 없다 아예 타이어 필요하다 얘요 음, 앞에 저 보라색 차량 있다 얘가 저거에다 붙여야 한다 그거 탈라고 붙여도 쓸수 있다 저거 타고 가면 된다 애가 열흘통도 있겠다. 풀로 채워서 가면 되지. 잠깐만 좀만 가만히 있자 지금 여기서. 배고픔 달는다 쟁고픔 달나 100% 옥수수 발견. 오 100%도 있었나. 가자. 최대한 피다 채우고 가자. 야 토치캔 하나 더 없나 근데 혹시. 아니 하나밖에 없다. 일단 그거 잘 챙겨 놔. 차 수리하고 그거 에서 가자. 쓸 데가 많다. <웃음> <웃음> 좋왔어 타이어까지 다른, 타이어까지 다 주웠다. 나이스. 굿. 아주, 나이스. 일단 내가 가스캔으로 둘다포올게 다 야, 그냥 여기, 열료집 와라, 열료집여 응, 거기. 머신샵 있는 대로 와라. 여기 잔뜩 있다, 이가 응. 어, 요거, 요거는 뭐지? 그건 물이다, 그건 물이다. 급수탑이다, 그거. 급수도 타 갈까, 나중에. 아, 그게 많 통이네 6%밖에 안 찬다 이거 타자고 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하나 타이어. 있거든 아, 잠깐만 야 이거 성능만 보자 지금 타이어 하나 없는데 그거 야, 이거 성능이 안 좋다 아 타이어 없다니까 타이어 달면 되는데 어 아, 아, 근데 이거 차 자체가 성능이 안 좋다 아 그럼 어 테이프다 어, 공간 없다. 내가 <웃음> 죽 아까 네가 죽인 놈한테 있다. 여긴 기싹 털었네. 여기 음식 다 털었다. 요, 요거, 어, 요거 다행이네. 여좀 있네. 야, 근데 이거 가방이. 있네. 근데 이 가방은 그냥 가방인가? 야. 고추참치에 었다 고추참치 혹시 매워서 죽나 그거 먹으면 아니 밥도둑이다 갈까 이제 어차 하나 찾아서갈수 있으면 좋겠는데나 택시였던데 택시 뭐 갈까? 그거 타고 아까 성능 좋은 차 한번 골라서 가자. 운전 네가 할래? 어이고텐디 봐. 가자. 스쿨은 학교 가방 잔뜩 있을 거. 학교는 별로 없을 거. 아, 야야야, 불좀비다. 어? 어, 발견했다. 원거리고, 공격 어, 원거리. 일단은, 가만히 있어야 맞출 수 있다. 내라. 화살은 빗나가면은 화살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 던진다. 오, 씨발. 내 택시 타고 도망가자 일단 어쩔 수 없네 택시 타자 택시 택시 내가 타고 도망 좀 갈게 어 택시 다시 택시, 택시. 택시. <웃음> 건스, 저거, 에이스 타나하나쯤 나보다 한데. 나 지금 이것도 차 수리해볼까? 야, 이, 근데, 언툰드에서 <웃음> 운전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음. 나. <웃음> 아, 야, <지도주>. 야, 차 <웃음> 터지겠는데. <야>, 지도 좀. 차 <웃음> 터지겠는데, 저거. 그 칼방 놓고. 참고로 테이프는 저 포스트에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줄 같은 것도 저기 자주 뜨던데. 다른 차로 구할까? 갈아타자. 못 쓰겠다. 이거 <웃음> 걸레다 아까 저기 빨간 색깔의 뭐차 하나가 또 있던데. 야, 니게! 이게... 갑시다. <웃음> 갑시다. 안 따다. 앞에 있는 경찰차 타자. 이 어디더라? 경찰차가 있어. 나 여기로 줄까봐. 음, 빨간 색깔 경찰차가 아니라, 그냥, 음, 네 발짜리 오프트로, 오프트에 맞는. 아, 야, 여기, 야쿠아이가. 약국? 어 맞다 파멸씨 아니 어, 니에 야기, 왈왈이 아이필한챙기구다 지금 제발 요리사 데끼네 여기서, 여기서 온거야 죽어 바이타민 내좀 네, 챙길게 내가 아이참 먹을 거좀 먹고 그래서 식물 두 개를 버렸다 죽울 거면 주워라 다이스. 어? 식물 두 개를 버렸는데 죽을 거면 죽어라 오케이 죽울게 내가 무려 양산추하고 포테이토다 됐어 여기 차 있다 어? 잠깐만 이거 설마 바퀴 하나 없어? 타이어, 타이어 붙일래. 아, 그, 아까 그 보라 색깔 차도 이거 똑같은 차인데. 응. 여기에 붙일 거라고? 아니, 아까 그거 안 붙이고. 아니, 아. 여기 따로, 따로 나가서, 따로, 따로 나가서 버릴 거다. 버릴. 아, 요즘 움직일 수가 없다. 그냥 걸어서 가야겠는데. 이 정도면. 걸어서 갈까? 걸어가 그쪽으로 가서, 여기가 아니야, 요쪽은? 그런가? 근데 어디로 갈 거냐, 우리? 지금, 그, 우리가 찾았다. 그, 응? 소방서 있는 데에서 아. 아이고, 이 말고 <웃음> 빠져나왔다. 난 다른 쪽이 끌어온것 같다. 그런가요? 여울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와... 와... 산성 둘에 불타는 거 하나 말이야? <웃음> 너무 엄청나게 봐아버렸고 여기 나가는 길이 있네. 내가 <웃음> 전기톱으로 갈고 있는 소리가 들리면 똑바로 온거 맞다. 맞다. 으잉, 드드드드드. 여기를 수영해서 나가면 된다. 창고로 나 아, 경찰 보이... 조기 발견했다. 어, 그 이보. 난 마린보이라서 여기를 탈출할 수가 있다.